개발자와 유저가 함께 성장하는 조선 메타실로이 게임이 지금 패치가 되면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어요 원래는 동물이라든가 도적들이 건물 위로 못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옵니다 바닥에다가 기반 설치하고 여기로 올라오면 은 원래는 얘네들이 못 올라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게 단순히 바닥으로 올라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제 저희 집을 부술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창문 밖으로 보인때고 어, 이제부터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얘네가 언제 집 앞에 있다가 건물을 부술지 몰라 옛날에는 바닥에다가 이렇게 벽을 지어가지고 동물들을 잡았는데 이제는 그게 힘들다 이겁니다 아무을막넘어요얘네 어? 그리고 이제 동물 사운드가 입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원래는 아무리 멀건 가깝건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아 씨, 이제부터 안 그래요 이렇게 멀어질수록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발견되는 초가집 종류가 증가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다른 n p c 의 집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침 저기에 노인의 집이 보이는군요 저기 한번 들려볼게요 그렇다면 준비하시고 파스 맞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번에도 간발의 차로 피하셨네요 안녕하세요, 할아버지 제가 말을 걸어볼게요 이게 며칠 전에는 채팅이 굉장히 빨리 없어졌거든요 왜 혼자십니까? 우리 아들들은 도적들에게 죽었다 아직 채팅이 빨리 없어지는 거는 고쳐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금방 고쳐질 겁니다 노인의집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다 비슷해요 기읍자 모양의 집이랑 미음자 모양의 창고 새로운 초가집을 찾아서 출발하트 눈앞에 강을 발견했습니다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나무 몇 그루가 물속에 있네요 물이 기준치보다 좀더 높은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홍수가 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시면은 저기 원래 저희 집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뭔가 이상한 막대기가 떠있을 건데 이거는 그래픽이 깨진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지은 하늘 달입니다 어 여기 오이가 되게 많네요 오이는 챙겨두면 좋아요 어이구 저쪽에 집이 또 보이네요 가봅시다 이 험한 곳에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어, 어, 때리면 안 돼. 아이고, 아 때리면 안돼 아이고 작신이야아 죄송합니다 물한잔 먹고 아이고 작신이야 아니, 죄송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역자 모양의 집이랑 미음자 모양의 집 초가집 종류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냥 노인의 집이 더 많아진 건가 이게? 어 뭐야 이거 어 지금 뭔가 바위 모양이 살짝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? 이건 남들이 봤어안돼 바위를 채워드릴게요 됐습니다 잡담.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신경 쓰였는데 제 머리 위에 물 마시기 버튼이 왜 있는 거죠? 어쨌거나 여기서도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? 아이 시원하구만 왓갓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눈앞에 성을 발견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규모는 이 정도 오는 길에 모았던 20개의 오일을 까먹으면서 성을 한번 둘러볼게요 네. 저쪽에 사람이 보이고 있어요 하나, 셋, 넷자 바로 여기입니다 위쪽에 뭔가 써져있진 않아요 이분에게 마을로 이동하기 이거 안 돼요 마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타이어만 갔습니다 오 꽂히는데? <놀람> <웃음> <오> <웃음> 아니 이거 이거 못참지 나무창을 만들어드리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다가 장식 아이고 이거 어떡해 난 여기서 끝나지 않아 얘가 지금 이 악물고서 모른척하는데 어? 왼쪽 눈을 맞춰 왼쪽 눈나잇아 얌마 가만있어 움직이지마 근데 제가 지금 창이 다 떨어졌거든요 제가 근처에서 파밍을 해올게요 이분을 잃어버리면 안되니까 엉덩이에다가 지금 횃불을 붙여드렸어요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군요 오이 먹어 오이 선물이다 제가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80개 정도 가지고 왔고요 그 말의 뜻은 저 친구에게 창을 80개 박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바로 작업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그렇지 뒤쪽에 잔털 제거해주고 조선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던 장군의 모습 참고로 이분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여기서 죽기를연타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되겠죠? 그리고 제가 근처에다가 횃불을 좀더 놔드릴게요 이 광원효과를 더 줘야 돼와우마이갓 어릴 때 이거 인형뽑기에서 본것 같은데 이게 뭐지? 근처에서 일단 한숨 잘게요 와 진짜 이뻐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